안녕하십니까 6월 2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를 소화하고 있고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청문회에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발언에 상승의 힘을 얻었는데요. 다만 일부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장에 인해 매도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필수 소비재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네요. 원유는 재고 증가가 기대되고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국제금리도 하락하고 대형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상승 전환으로 볼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반발 매수대로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냐는 지선이 많아 보이네요. 갑작스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시장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4%, 매도 66%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3% 매도 77%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8% 매도 62%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틀 동안 상승했지만 반등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악자 하나에도 반, 변동성이 확대되는 민감한 시장이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낫사금 11,450포인트와 12,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100달러와 109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05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리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갑작스런 낙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장을 신중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이엔드께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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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